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일은 그 아내 사라가 내쫓으라 했던 그 일이죠. 이 그의 아들은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근심이, 작은 근심이 아니에요 매우 큰 근심이 되었다 처음부터 이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근심이었나요? 기쁨이었죠?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서 얻은 기쁨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은 했는데 그 불순종한 자신의 육신의 욕망, 인간의 방법이 만들어낸 그 기쁨이었죠 창세기 16장을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았대요. 그리고 86세로부터 하나님이 99세까지 하나님의 한 번도 성경에 보면 16장과 17장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나님 삐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길에 아브라함이 자기 기쁨의 도취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손, 그 약속의 시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마냥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는 자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 틀렸다.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 불신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다. 넌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음, 여러분 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떠나라 했던 갈대와 우루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진짜 성도죠 이 성도인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이스마엘로 인한 기쁨은 반드시 근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반드시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스마엘을 심으면 반드시 이스마엘을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육체를 심었는데 성령이 거두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육체 소욕을 심으면 반드시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과 인간의 꾀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이 갈라디아 교회인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학계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됐느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이거 그 예배당 건축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써먹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배당 건축할 때 써먹으라는 본문이 아니라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 지금 그 학계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6절에 그렇잖아요. 수확이 없고 적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다 흘러나가고 왜 이렇게 한다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렸대요. 이것이 잠깐 기쁨이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는 이스마엘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아, 아브라함에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스마엘 끌어 안고 마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음, 약속 앞에, 믿음 앞에 쓰고 나니까 이것이 큰 근심이 되는 거죠. 이큰 근심. 근심이 되는 이 근심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근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의 방법을 끌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라고 만들어낸 열매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초한 근심이었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요 이 자초한 아브라함의 근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성도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눌 인생이에요. 나눌 존재에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맛보고 누리고 영원히 가질 자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얼레디 지금 도래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반드시 다루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기쁨이었던 이스마엘에 대하여 심각한 근심의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사라가 내쫓으라 이 말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겠죠. 그냥 같이 살고 싶겠죠. 음. 그런데 예,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 이, 이 부정하고 싶고 이 근심이 가득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예, 그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복음을 만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어, 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데 대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음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만나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근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가리나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심이니라 아, 왜 사라의 말대로 다 하라라고 그러냐면 예, 사라가 한 말대로 어, 했을 때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너의 씨래요.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 그, 그,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약속의 아들에게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씨가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종의 아들 누구 말하는 거 하갈죠 그 하갈에게서 나온 씨가 이스마일이에요 그 이스마일도 어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네 씨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씨는 인간의 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두 씨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두 씨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고 하나는 인간의 씨입니다. 전혀 다른 두 씨죠. 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아들은 인간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 아니다.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아참 여러분 1차적으로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근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근심을 없애주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잘못 들으면 그래, 남편은 아내 말 들어야지, 아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이게 봐. 하나님께서 여자 말 들으라고 했잖아. 여자 말 들으면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 사람 말을 들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담겨 있으면 들어야죠. 아내든 남편이든 인간의 말,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뜻을 쫓아가는 말, 그거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열매를 가졌어요. 이스마엘.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 말을 들으라고 해요. 대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금 진행해 가는 거죠? 인본주의는요. 어, 인본주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야 돼요. 재정립해야 돼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간의 것으로 생긴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본주의로 다시 듣고 서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되는가. 왜 이것이 복, 복된 소식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믿음의 바른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오늘 13절을 하반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지금 그러나 앞에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어, 그 이스마엘과 여종, 내 쫓아. 그리고, 어, 그 이삭에게서만이 그게 진정한 니네 시지 중, 네, 너 안에 씨지만 이것만이 진짜 참 씨야. 약속의 씨야.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 쫓으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너의 신, 신이니까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음, 여러분 에,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그 어, 그 자식 내쫓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식 잘 되게 할게 에, 세상에서 어, 그 이스마엘 어때요 열두방백 이루거든요 강성합니다 풍요롭게 이삭과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굉장한 부유를 누려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이스마엘 복, 이스마엘에게 복 줄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근심이 해결되는 방법일까요? 음. 여러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할 때 어, 여러분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 방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에, 정말 신실하게 만난 모습이 안 나타나요 속상하고 걱정되고 무겁습니다 에,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웠던 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 자녀에게 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근심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나의 욕심과 내죄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그그 그 무거움을 벗을 길이 없어요 자녀의 방황을 보면서 애 끓는 마음이 멈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성도야 아무개야 근심하지 마 내가 그것도 네 자식이니까 내가 그로 큰 한민족 이루게 해줄게. 세상에서 판검사 만들고 의사되게 하고 잘되게 해줄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즉시 근심이 싹 없어지나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부모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같이 잇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상속권을 누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이것은요 어, 이 구속사적 개시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옛 언약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어, 사라와 이삭을 새 언약으로 보여주셨죠. 구약 안에, 구약 안에서, 어, 이두 언약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두 언약. 그러니까 두 언약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두 민족이 필요한 거죠. 두 민족이. 에, 이삭의 계보와 이스마엘의 계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구약 안에서 어, 이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그옛 그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가 드러나고 대조되는지 이새 이 언약의 필요성을 옛 언약이 있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정말 신약의 에, 신약의 이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약에서는 같이 드러나서 어느 하나가 아그 온전한 거고 어느 하나는 정말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이 대조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옛 언약이 다 들어오죠 음,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 개시 언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의 이 무거운 짐덩어리와 근심을 벗게 되느냐 구약 안에서 옛 언약 안에서 이스마엘을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아, 이게 잘 살게 해 주겠고. 이게 잘 살게 되는 게 도대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이 해결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보았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보았다. 십자가를 붙들었다.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아 내가 자초한 근심 내가 만들었던 나의 죄의 열매 나의 인본주의의 이 결과물 이 소산물이 어떻게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이 베풀어지는지 그거를 만났을 때내 자신 안에 있었던 근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볼 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답니다. 내 사랑하는 이스마엘. 14년 동안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 베풀었던 이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아, 구, 구약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여준 한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게 구약 안에서는 복이에요. 구약 안에서는. 자문 10장 22절에 가보면 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 그래요. 근데 구약은 보세요. 구약의 복은 부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 주고 물질 주고 그게 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신이 네 한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구약 안에서 보는 복이에요. 마음의 근심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벗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는 겁니다 이, 이 안에서 구약에서 자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는 건 복이 아니에요 신약은 어때요? 부와 근심이 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잠을 못자 근심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요 다 저한테 주세요. 아니라고요. 근심과 겸하여서 건강이 있거나, 근심과 겸하여서 없다고요. 그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았다고요. 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 아브라함의 근심을 없앨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 아브라함의 근심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대요. 십자가를 보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구약 안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이스마엘 그래 한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 구약적 복을 보면 붙들고서 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안에도 이스마엘의 자손 그 안에도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볼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 선교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계보 안에도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고 그 안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뚜렷한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무슨 일을 하셨길래,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 안에서 다 이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옛 언약도 구원이 있고 새 언약도 구원. 그런데 문제는 옛 언약을 지킬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옛 언약은 근심과 겸하여 갖고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켜진 자로 옛 언약의 복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자에레미아서 31장을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매즈리라. 이 맺으리라라는 단어가 카라튼인데요. 영어로는 컷업입니다 잘르리라 이 새 언약을 자르리라 이 자른다는 것이 동물을 짜, 쪼개서 그 동물의 피로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그 쪼개진 십자가의 피로 어, 이루어질 언약.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 자, 그래서 32절 이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모세의 신의 산 언약인데 다른 말로 하면 혼인 언약입니다. 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혼인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신부다. 혼인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혼인 언약은 깨지죠. 어떻게 깨지죠? 예. 혼인이 깨지는 것은 아, 한쪽이 간음을 하고 한쪽이 배교를 하면 깨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니까 이 혼인 언약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혼인 언약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 정말 붙들어 매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쪽이 깨고 나가버리니까. 그 혼인 언약은 이렇게 깨져요. 이렇게 해도 깨져요. 그런데 보세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는 언제예요? 예이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 맺어지는 그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벌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전면적인 역사에 찾아오심과 개입과 활동.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이 정말로 그그 어, 그, 어, 신약의 성령님과 뭐가 다르시냐 같은 분인데 뭐가 다르시냐. 예. 신학의 성령님이 한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하나님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전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활동 어떤 일이에요 예 영을 살려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오신 성령님 신약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오시는 성령께서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굽기 예, 19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혼인 언약이었어요 모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너희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백성이내 백성.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 내 백성이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언코 확신 있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안 바뀌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님이 바, 아, 조건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야. 너희는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이 하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달라졌죠. 그래서 보세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으로 마음껏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 충족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옛 언약 안에서는 너희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만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남편이 되어서 함께 주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 예수가 한 일이 다 우리가 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일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던 것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요 다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네, 자초한 근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늘죄 가운데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인 성도에 대하여 그들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입니다. 어, 이 길에 대해서 베드로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예, 지금은 못와 그러나 장차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는 죽을 만한 존재도 못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3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돼.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14장 1절이에요. 이게 13장과 14장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연결된 문맥이에요.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너희라고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그 13장에 가른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련유다가 너희,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베드로는 내가 죽는, 주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에는 올 거야. 그런데 너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니 이게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정말 끝까지 내가 신앙이라는 걸할수 있어? 이게 어떻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한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못태는 문제야 이게? 하면서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할수 없는 이 근심 안에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초한 걱정, 우리가 자초한 근심덩어리예요. 내가 만들어낸 인본주의고 내가 만들어낸 인간의 소산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못한다. 너는 못한다. 할수 없다. 오히려 너 부인할걸? 아니 부인할걸. 부인한다?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을 할수 있는가? 나는 도대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는, 살아낼 수는 있는 것인가? 인간이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면서 도대체 뭘 신앙하라는 것인가? 예.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 되도록 하셨는지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자초한 근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셨다. 이걸 믿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앞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할 일은 뭘까요? 이 근심을 놓고 내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 사람들로부터도 싫은 소리 안 듣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아, 잘했다라는 소리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어내서 어, 할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인본주의가 자초한 근심입니다. 그거 회개하세요. 또 다시 인본주의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근심덩어리를 불러오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멈추세요. 내쫓으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인본주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신본주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쓰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로 그, 그 부분으로 돌아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기 감사함으로라는 그 원어는요. 감사를 가지고 해요. 감사를 가지고라는 건 무슨 의미죠? 내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갖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하신 방법은 내쫓으라는 것이었고 사람아를 들으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였어요? 답이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그도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슬람 선교하는 것처럼 구원하신다는 것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나는 인본주의 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열매로 이제까지 맺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루시고야 마신다. 아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그게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믿을 겁니다. 내 형제가 반드시 믿고 돌아내 사랑하는 딸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구약 안에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조차도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즐거워했다고 하니까 새 언약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반드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자녀에 대하여 구원 받아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래라는 거예요. 초점이 상황에 있지 않고 내 기도를 이미 받으신 신본주의로 받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서 염려와 걱정이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없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게 우리잖아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묘오묘 기묘 막측하게 이것들을 다 풀어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예요 아브라함에 근심하지 말아라 인간의 방법 멈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그 길을 멈추지 말고 멈췄을 때 했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가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없애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한 일이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던 자라면 붙들고 있는 자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나시, 나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해결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것 제가 이 사실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주의로 헤브라임즘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하마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진정한 주시는 복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 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십자가의 방법, 신본주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